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누구세요? 안세아예요. 예, 저희, 제가 사랑하는 딸, 안세아고요. 예, 보호망과 똑같이 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2주 후에 이제 성 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짜자잔! 여기 보시면 뭐 있죠? 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매년 했는데 아 어, 올해는 좀 약간 늦게 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12월 초에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저 보호만과 우리 안세아 양과 같이 예쁜 선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되면은 저희가 이따가 크리스마스 이쁘게 트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먹기까지 지켜보세요. 안녕. 작년처럼 한번 만들어볼까? 네. 자, 그래. 자, 이쁘게 자, 만들어봅시다. 자,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집에서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이게 트리 한번 만들어봐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새아도돌 빨리 만들어보자 자 드디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안세야 화이팅. 자 아우, 거의 뭐한 시간에 거의 다 만들었는데 어 진짜 아빠랑 같이 만든 거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아 이거 트리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순서화 방법에 뭐 연연하지 않고 딱 만들었는데 나름 뿌듯하네요.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은 거 같죠? 이게 엄청 큽니다. 지금. 세아가 세아봐 옆에 가봐. 예, 우리 세아가 이제 내년도에 1학년인데 세아보다도 더 크네요. 자, 일단은 2022년도 우리 세아 소원이 어떻게 됐죠? 인형 사달라고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 저 보험왕도 2021년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보험도 물론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들도 정말 더더욱 열심히 하고 솔직 담백하고. 허심탄하게 인간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어,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항상 좋은 마음 그리고 성실하고 우리 가족이 보험 가입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제가 어, 열심히 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시겠죠? 자 크리스마스 다음날도 제가 성탄 크리스마스에 한번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은품 많이 많이 주는 그런 이벤트 할 거니까 많은 참석,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 보호막 오늘 이제 일요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틀이 만들었다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